어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국회 앞에서 900일 넘게 농성 중인 최승우 씨가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무엇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야, 이분이 이제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 위에서 농성한 이유는 과거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상임인 행안일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춰서져 있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형제복전 사건 등 과거의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국민들 역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입법성과 관련해서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을 면하려면 이렇게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